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54th love letter 한국말 제목은 한국어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기를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기를 제목이 굉장히 멋지죠. 시0편 46편 11절 그 문장을 함께 좀 깊이 생각하고 가능한 분들은 암기 네, 완전히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Psalm 46 11입니다. 10편 3, 46, 11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이게 지금 CV에서 이렇게 어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자주 보고 있는 더메시지에서는 Calm down. Calm down이란 더 유명한 우리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들. 학교에서나 이렇게 미드 같은데 외국 사람들 대화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뭐 이렇게 흥분한 사람한테 calm down, calm down. 예, 진정해. 예, 흥분하지 마. 진정해. 뭐 이렇게. 음, and know that I am God. 예. 메시지에서는 know 대신에 learn. learn L E A R N learn that I am God.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음, 오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그 여러분에게 혹시 얘기를 못 드렸다면 강력 추천드리는 앱이 있습니다. 제 예, 측근들한테도 많이 치, 추천을 드리고 그 앱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극찬을 하는 앱인데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 발음으로 유 버전이에요. 유 버전 예, 미국의 그 라이프 철치라고 크레이그 그로시엘이라는 제가 정말 미국 설교자 목사님 중에 손가락에 꽃불 정도로 좋아하는 뭐 많이 말씀드리죠. 저존 파이퍼 목사님 좋아하고요, 디자이런가시라는 어 그리고 이 크레이그 로셜 이름이 좀 어렵죠. 예, 미국이 워낙 그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넘어온 선조들도 많다 보니까 크레이그 로셜이라는그 단임 목사님으로 계신 라이프 철치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서베이 여론조사에서 뭐 1위를 한 교회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U버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U버전이에요 Y-O-U-V-E-R-S-I-O-N U버전이라는 앱입니다 여기가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웹사이트와 함께 아주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 다양한 영어 성경들의 번역본을 비교해서 볼수 있게 잘 만들어 놓았고요. 날마다 그한 구절씩을 음 이렇게 그 이미지하고 같이 아마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이거 구독 저의 채널 구독자 분 중에서도 이거 사용하고 있는 분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심지어 목회자들 미국의 목회자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 오랫동안 알고 있는 그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필리핀 분인데 그 목사님도 이걸 인스타에다가 이제 자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한테 이제 보라고 어차피 이게 저작권이 카피라이트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원하는 거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보면서 그 올라온 영어 성경 그 이미지하고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중요한 영어 성경 문장 암기하는 것도 저도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지금 다른 유튜브 채널을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번 지금 녹음은 했는데 조금만 더 다듬어서 그래서 그거는 좀더 영어적인 설명하고 간단히 아, 저도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중요한 이 영어 성경 문장을 암기하는 거는 진짜 저한테는 영양제 이상 예. 그 정도로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 가느냐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180도 바뀌는 것을 저도 보기 때문에 같이 어떤 트레이닝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채널을 좀더 오늘 영어적인 설명도 좀할 거고요. 그러니까 암기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이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채널은 러블레터는 우리가 좀 깊이 좀 수다 떠는 식이지만 뭐 수다가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웃음>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웃음> 설명드린 거라면 조금 다른 색깔의 채널을 곧 이제 그유버전그 그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저도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다운을 받아놨어요. 몇백 개는 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이렇게 하나씩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나 특히 혹시 우리 제가 이제 어그 젊은이 앱에 인도하는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듣는다면 그유버전을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어, 전 세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활용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어, 하루에 막한 장, 두장 꾸준히 있는 거 성경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이라도 깊이 좀그 생각해보는 예. 영명언 keep that in mind라는 표현 있죠. Keep, keep that in mind, 마음 안에 간직하는 그런 좋은 툴이 될것 같습니다. 어그6월전뭐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또 읽어 주는데 그거를 오디오로 읽어 주는데요. 그게 정말 투 u 섭이에요 그냥 강력추 투 u 섭이에요 그렇게 제가 극찬하는 이유는 제가 어제 들어봤더니 정말 이게 with feeling. with feeling. 감정이 들어가서 그걸 읽더라고요. 어 전에 제가 잠깐 여기서 도 사용했던 미국의 그런 내추럴 리더 뭐 이런 유료 음성 녹음 제공 사이트들이 있는데 어 그분들도 뭐 그거를 장사를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는데 이 정말 유 버전의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 중에서 이런 너레이션 잘하는 성우급 이런 분들이 녹음을 한것 같은데 정말 그 오디오로만 예를 들면 싸 s 포리 m 46다 10편, 46편, 한 편만 제가 들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감정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그걸 듣는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오디오로또 활용하시면 어, 마음속에 감동도 있고 영어 공부도 되시고 예, 그렇게 어, 추천을 드립니다. 346로 들어갈게요. 음, 그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구절 같이 또 쇼어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음, 사실은 이런 내용은 성경, 그 두꺼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신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어, 이게 우리가 일개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천을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 그냥 뭐 조금 더 강하고 뭐 이렇게 뭐 생각하 조금 더 괜찮은 신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제 제가 자랐던 반포라는 지역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어뭐 불교도 좋고 뭐 종교를 가져야 돼 마음에 안정을 가질 수 있고 어린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너 불교야 어너 무슨 어떤 종교니 어 괜찮아 괜찮아 됐어 okay. 뭐뭐 케뭐다뭐어 근데 뭐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이 좀더난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의 아닌 합의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음 하나님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뭐 성경을 자세히 전체를 읽었을 때또 그것을 믿었을 때 사실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겠지만요 어그 저에게 성경의 내용 중에서 그 언제나 감동을 주는 그런 팩트, 사실 중에 하나는 구약의 어떤 신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을 택한 이후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왜 많은 민족 중에 택했느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얘기할게요.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라면 신께서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근데, 어, 좀 강하고 멋진 민족을 택하고 사랑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될수 있는데, 정말 가장 약하고, 음, 부잘 것 없는, 예. 그러니까, 신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약소국가들이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불공정무역이라든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어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뭐 굉장히 감동이 있고요. 저 또한 또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또한 어 그것이 감동의 포인트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신께서 정말 세상의 조직이나 리더처럼 어 뭐가 잘하니까 택겠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는 그 인정을 계속 받기 위해서 발바동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 세상의 조직에서 그렇듯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신 앞에서 사랑을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탤런트,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가르치죠. 최대한 어, 활용해서 어, 신의 사랑을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떤 The Channel of Blessing,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쨌든 그 선택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또 신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우리가 좀 약하게 느낄 때도 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거죠. 1 0편 46편을 보다 보면 음 46편이만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 그 중에 어, 이 시편의 저자 예.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다, 다윗이 쓴 것이, 킹 데이비시 쓴 시편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어쨌든 그이 작은 민족이 어, 그 민족을 선택한 신을 신의 사랑과 능력을 노래할 때는 스케일이요 그냥 작지가 않습니다 예,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어, 이런 시편의 이런 성경의 내용들로 그런 CCM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제가 정말 favorite one of my favorite CCM songs 중에 하나가 Shout to the Lord Shout to the Lord 이거 다 아시죠? 교회 좀 다닌 분들은 한국 번역된 제목은 내구주 예수님 이거로 압니다. 거기 보면 음어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s bow d o 자 간만에 오전에 하니까 조금 더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초등을 낳게 시작했다고요? 예, 예, You got me. 눈치채셨군요. <웃음> 어쨌든 이게 지금 이내용에 보다 보면 mountains bow down 산드라 예, bow down 숙이라는 거죠. 수굴이라는 거죠. and the seas will roar roar라는 게 저번에 5 3 e 러 t 레터에서 roaring lion, 예, the devil is like a roaring lion,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devil이 어, 울고 짖는 사자와 같이 sneaking around, 살금살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find someone to attack, 공격할 누군가 찾는다 이거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예, 저도 이런 거, 이거를 꿈 하다보니까 더하든튼간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막 입으로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신기합니다. 예, 지금 루징 메모리의 나이로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런 또 옆길로 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까 그 사자가 울부짖듯이 로어링 하듯이 바다가 또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으면 웨이브 파도나 막 이런 거 철썩거리고 막 뭔가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The seas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 그러니까 어떤 리액션을 그니까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자연조차도 대자연조차도 산들조차도 바다들조차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찬양의 스케일이 사실 엄청난데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신을 찬양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도 나오고 인간이 신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을 때 신께서 본인을 설명할 때도 나는 내 손으로 저 하늘을 다 펴고 여러분 저는 하늘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유한한 한 인간으로서 하늘을 볼때 진짜 경외심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 넓고 광활하고 저 아름답고 때로는 뭐 번개가 치고 무섭죠. 저 웅장한 저런 저 정말 인간의 어떤 편협 어떤 제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을까? Who made the heaven and the stars 그리고 별들도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경외심을 사실 모든 인간들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 그런데 자신 있게 신께서는 내가, 예,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믿는다는 거는 엄청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Psalm 4611도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가신 것을 너희들이 좀 조용히 알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제목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기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때 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또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어 그런데 그런 신께서 어,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스케일의 신께서 그분이 만드신 사랑하기 위해 만드신 인간에게 한 인간 한 인간 여러분과 저에게 집중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 말하면 약간 집착하실 정도로 예. 사실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얘기하면, 어쩌면 신께서도 저와 같은 수다장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아무 앞에서는 안 그런데, 이제 신한 사이에서 얘기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음, 성경이, 뭐, 요즘은 성경책을 젊은 분일수록 들고 다니고 이런 분들 보기가 많이 힘들지만, 들고 다니기 무거울 정도의 부담스러운 두께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의 관점에서 보듯이 신의 연애 편지 묶음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하나의 증거겠죠. 그냥 달랑 편지 한 장, 달랑 요약본 몇 페이지짜리 이거를 주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아 신께서 우리한테 정말 관심이 많고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그 엄청난 스케일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시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정리를 할 텐데요. 그 오늘은 강의식은 아니었고, 46, 1편 46편에 있는 거를 좀 전반적으로 다루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음, 신은, 신께서는, 어, 오늘 그제 46편 중에서 저의 그런 관심을 잡았던 편 중에, 가 o d of j 이에요가 o 제이 f j 야곱의 하나님. 가 o 제이 f j 야곱의 하나님 예. 사실 누구의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 이런 것 여러분 다 성경의 교회 특히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들었던 많이 성경에서 읽었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 크리스의 하나님 예, 정훈이의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혹시 들으면 봄이의 하나님, 귤이의 하나님, 시은이의 하나님, 희상이의 하나님, 주원이의 하나님, 다 부를 순 없고 예,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뭐하나 이럴 거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 God of the living.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예, 신의 아들이 예수님께서도 해셨던 표현이고요. 한명한 예, 한 명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인간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시고 예 그것을 저번에 뭐라고 랬어요 God is in control forever 영원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근데 그 컨트롤이 너무 좋은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예음뭐 너무 좋은 컨트롤은 이게 막연히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히 좀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어 물론 신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좋은 컨트롤이라는 것입니다 예 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예. 제가 우리 젊은이 예배 때 도깨비라는 인기 드라마 얘기를 저는 나중에 이제 좀 봐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여자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확 오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 그 도깨비 신부 김고은인가요? 예. 역할했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깨비를 생각하고 무슨 뭐 촛불을 불었나 했던가 그러면은 그 나타나가지고 공유가 연기한 그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주고 못된 애들을 그냥 뭐 놀라운 그 능력 초능력으로 막 혼내주고 막 이러잖아요. 많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여성분들을 설레게 했었고 전세계 한류 한국 드라마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세계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개 도깨비와 비길 수 없는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 w 힘들, 영적인 세력들 위에 존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 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저도 사랑에 빠진 그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트의 신이에요. 예.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You are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이것이 참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예. 그 신이 누군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을 우리의 살아있는 하루하루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것이죠 사실 예. 늘 말씀드리자면 지만 이게 엄청난 것이죠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품고 살아가야 될 팩트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이거를 팩트로 믿는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절대 아무 기대도 없고 쉽게 어려움에 무너지고 이런 하루하루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저에게 먼저 하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쉐어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어, 그리고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내, 내주는 내 강한 성이요. 방패가 방패와 병기대신 뭐 이런 모티브가 된 시편이라고 하고요. 당시에 여러분, 그 엄청난 중세의 그 중세 교회의 세력과 맞서서 젊은 어...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정말 애송이죠. 근데 그런 생명의 위협과 그런 구조적인 그런 잘못된 거에 있어서 정말, 어, 마틴 루터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분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어, 보시, 보시고, 어, 그 기류가 게 종교가 개혁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종교 개혁이라고 역사 시간에 배우고 있는 역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너무나 많죠. 여러분 수십만의 그런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힘없는 이스라엘이 도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 어떤 절대자이신 신께서 예,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예, 어, 이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벽에 나가보면 예, 다 죽어있는 그 기세 등등하던 군대들의 예, 당시에 그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들이, 예, 뭐, 여리고성 이야기도 생각이 나구요. 뭐, 홍해를 쫓아왔던 당시의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그, 바로의 그, 예, 체리엣스죠. 예, 그, <웃음> <웃음> 체리엣스가 <웃음>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웃음>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영어로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웃음> <웃음> 죄송해요, 여러분. 은혜롭게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최이어스가 <웃음> 무슨, 무슨 랜데, 예, 한국말로 하면 그죠. 수레는 아니고, 그게, <웃음> 그 마차도 아니고, 예, 나중에 생각나면 저기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 대부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난리도 아닙니다. 예,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금 다시 넘어가서, 저도 유럽에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걱정도 되고, 아, 우리가 또 신을 생각하게 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좀, 그,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이제 확 뛰는 거에서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수치를 보니까. 그리고 그, 퇴원하시는 분들이, 완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는것에 천만다행인데 계속 그 모험적인 사례대로 이대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생활권으로 빨리 들어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서로가 어, 우리가 진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면서 살아가다가 혹시 만나게 되면 어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런 지극히 작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큰 신께서 하셨던 그분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기쁘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그 날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